응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열리열리 열릴 열리. 열리. 나도 열릴. 안녕하세요. 걔, 난 완전 표준이야. 어. 아야 나는 아이2 20, 20년 넘게 먹었어 너 10년 넘게 먹었어오 아. 서 이러는